잠깐 물좀 가져올게요 뭐야, 들어가셨나? 들어가셨어요, 갔 지금? 디디님, 들어가셨어요? 네, 들어갔어요. 아, 이거 그 레어템이요. 아, 아니다, 아니다. 그 어차피 확률이구나. 저 목록에 있는 거 바인드 온 픽업 말고 그냥 바인드 온 에키브로 뜨긴 뜬대요, 다른 무기들도. 그래서 뺑뺑이 해서 맞추는 것도 괜찮다고 하네요. 그거 아마 힐러 둘이라 게임 깨는데 크게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얘들이 너무 몬스터가 슈퍼아머가 너무 쎄 무기요? 여기서요? 저는 망치는 잘 모르고 아그 뭐야 x 는잘 모르고 망치만 써봐서 네네 그 스킬 중에 하나 있어요 그, 근데 초반에는 그냥 이것저것 해봐도 돼요 그 취향 맞는 거 찾으면 되니까 그게 그 망치하면은 좀 머리사냥이 편하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것도 사실 아, 10렙 정도 돼야 그 숙련도 10렙 정도 돼야지 패시브 때문에 편해지는 거라 초반에는 사실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너무 서로 비벼고 있어가지고 <웃음> 때릴 수가 없네 게요? 아 <웃음> 맞아요 <웃음> 아 저도 방금 그 생각했어요 <웃음> 왜 이렇게 길지 하고. 이거, 여기서부터 레이저 나오거든요? 이거, 왼쪽 레이저는 앉아서 가도 되긴 한데, 가끔 죽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가야 될 때도 있어. 그 누워서 가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여기 철, 철이랑 쪽지 있고, 철은 선착순. 왜, 왜다 낫따라 오지? 가면서 대시로 넘어가도 돼요, 이런 거. 이건 되게 기본 형태고, 나중에, 빨라졌다, 느려졌다는 거 있거든요. 그거... 제트, 제트... 아... 아니니제 네... 그리고 못 살려줘요. 살려주면 바로 거기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좀 있다가 두번 느리고 한번 빠르고 멈추고 하는 거 있거든요. 패턴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 그런 거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 그냥 이렇게 대시, 기본 형태는 대시로 넘어가면 되고. 아! 헤비에요, 지금? 어, 또 헤비로 옮기셨구나. 아, <웃음> 제가 그래서 고민 끝에 미디엄을 하고 있죠. 여기 제가 앞장 설게요. 근데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 친구 따라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저 따라 오는 게. 저렇게 하면은 두개더 피해야 되는 거래. 낙사 조심하시고 떨어질 것 같으면 스페이스 꼭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서 낙사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기서 조심하시고. <웃음> 어 이오름님 안녕하세요. 근데 네, 죽으셨어요? 네, 네. 뭐해 죽었어요? 레이저에 닿았어요? 어. 근데 여, 여기 저희가 한번 길 뚫어서 이번에 올때 조금 편해요. 저희가 길 지름길 살짝 열어줄 거거든요. 이스 점프하면 여기서 이걸 들면 여기 길이 하나 연결이 돼요. 기다라죠 어, 오픈. 히어. 어, 길 따라 올라오세요. 네. 네. 원래 이게 엄, 저희가 이거 지금 뚫어가지고 저돌 다리, 다리가 연결된 거거든요. 이 보라색 그 비석에 가면은 아조스 스태프로이 레이저 뚫는 길을 낼수 있어요. 모든 곳에 있는건 아니고 좀 몇가지 장치가 있어요 어? 남아놨어 탱커랑 힐러 아직 안왔다 이거 이게 두번 느리고 한번 빠르고 멈추는거 거든요? <웃음> 이거 뭐..지금은 가도 돼요 투 패스트 원.. 투 패스트 원 슬로우 원 스탑이었나? Maybe r e s p 아니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멈추면 오세요 페스트 원슬로우 원스타 어 이거 선착순인데 암리는 그 재단만 밟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그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하는 게 있긴 해요. 암린보다는 조금 복잡한데, 한두 번 해보면 또 익숙해지는 거라. 잘 도망가 와사 발이 걸어야지 이거 네 그.. 파티고 가기가 편해요 필러는 막 두명 세명 있어도 되니까 딜러 둘에 힐러 세셔도 쉽게 깰 거예요. 힐러 하나인 것보다. 아 그리고 이거 스킬 쿨쿨 타임 보는 거. 보조 뭐라고 해야 되지? 보조 표시 장치를 설정해서 켤수 있어요 화면 중앙 아래에 나와요 그 세팅에서 게임 플레이 가면은 그 가운데쯤에 쇼 엑스트라 어빌리티 쿨다운이라고 있거든요 아마 꺼져 있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게임 세팅에서 근데 여기 몬스터가 좀 약하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그건 있긴 해요. 근데 일단 저는 켜놨어요. 혹시 나중에 좀 도움 될까 싶어서. 이, 이미 길들여져가지고, 저 오른쪽 아래 보는 게. 근데 레벨업 진짜 빨리 하시네요 하시는 그 플레이 타임에 비해 보스를 어, 보스가 쪼를 좀 소환하는 것 같긴 하데 제가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막보는 덩치 커요 아 이거 위에 있으면 안되는데 보라색 원 위에 보라색 원..네..그래서 힐러 많은게 좋아요 그 보라색 원 가면 좀 아파요 제가 한스타스파한 다섯 번째 오는 것 같은데 진짜 초행자끼리 와도 힐러 한세명 있잖아요? 탱커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힐러들이 다예요 지금 힐러가 너무 높이 길을 나랑 여기 힐러 한 명만 나는구나 탱커가 잘해주네요. 어그 되게 잘 먹는 편이네요. 아, 지금 바꿀 수 있지 않아요? 던전 안에서 무게 못 바꿔요? 어.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스킬 쿨다운 들어갈 때 스킬 찍히지도 않고. 한방 딜은 그 망치로 헤비어택 치는게 좋은데 스피어 장점은 쿨타임이 계속 돈다는거? 그건거같아요 이게 조금 콤보만 정신차리고 쓰면은 쿨타임이 계속 돌아가지고 네네 스킬 자체도 뭐 맞추면은 전체 쿨다운도 있고 쿨다운 종류가 3개가 있나? 아무튼 쿨 풀감 3개가 있어가지고 그거 잘 연결해주면은 계속 스킬 써요 평타섞었쓰니네아 <웃음> 이렇게 짤? 다리가 팔이 짧아 아니 근데 이게 워야머가 가끔씩 한발짝 앞으로 감면서 때릴 때가 있거든요 뭐..뭔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어쩔 때는 그냥 제자리에서만 쿵 찍는단 말이에요 그거 뭐.. 아 발에 뭐가 걸렸을 때 그래요? 아아 <웃음> 아, 그래서.. <웃음> 네.. 아그거좀 제가 의도적으로 할수 있는 거면은 좋겠는데 제가 아직 뭘 몰라가지고.. 아직 방법을 뭘못 찾았어요 어쨌든 그게 잘 되는데. 뭐야, 여기 철이 있네? 아이템 주려고 했는데 철이 캐졌네? 이 힐러가 최고야 힐 바닥 두개 깔고 그냥 난전해버리면 되네요 보석.. 보석 만드는거요? 그거 스톤.. 스톤커팅 테이블에서요 아마 제일 낮은 단계는 그 플로우드 엠버, 플로우드 사파이어 이런 거일텐데 보통 경매장에서 그 플로우드 된 것도 팔고 하니까 재료 없었으면은 주무기 하나라도 박는 게 좋아요 스톤커팅 테이블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같은 보석이어도 방어구에 붙이면 방어효과로 되고 무기에 박아야 무기효과돼요 암린보다 좀 던전 느낌 나죠? 여기좀 장치도 있고, 목도 좀 많이 뭉쳐있어서. 암린은 확실히 첫 번째 던전이라 좀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막렘 가면 이제 근거리의 스트레스가 여기 막렘에 있어요. 램드가 미친듯이 메뚜기처럼 날아다닙니다 나발 묶인 것 같은데 와 이걸 이렇게 피하네 네 그래서 여기 웬만하면 다 보스랑 같이 무딜해주는 게 좋아요 밀고 있을 때 밀어넣기 반대편으로. 그 에버풀에 윌리엄이라는 NPC 있잖아요. 개커 캐스트 하면은 여기 스타스톤에서 하는 캐스트 좀 주거든요. 에버풀 그 에, 윌리엄 꺼좀 밀어주세요. 제가 받아왔는데 경험치 6 0 0 0짜리3 개예요. 지금. 아 하나는 바르키메데스 거기 암린 앞에 있는 애가 지고 두개는 윌리엄이아 어, 죽었다 이건 살려도 되지 않나? 아 안된다 네 시체가 여기 있는데도 어아 근데 우리편이 찍어도 되는구나 이거 우리편이 저 리스폰 찍어주면 되는구나 레이피어 아마 여기서 얻은 레어템으로 45레까지 버텨야 될 거예요. 25레벨 때 암린에서 레어템이나 뭐 기어스코 괜찮은 초록색템 먹어서 30 3 0까지 버티고 먹요어 얘가 네 맞을걸요? 붙어보니까 좀 빡세던데 얘좀 얘 빡세요. 힐러 둘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어, 그럼 망치 스킬 두개다 돼요? 아. 근데 스킬은 같이 돌죠? 혹시 망치 스킬 두번쓸수 있나 해서 네네 네. 어? 하나는.. 네 생망치가 더 좋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망치 아그 생망치에 그러면은 그 다른 옵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 얘네들 몬스터 속성에 추가 데미지 주는 어 그래요? 슬래시? 아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지 일팡이도 너무 경매장에서 안팔리는거같아요 안싼거같아요네맞아요저 싼 음. <웃음> 웬만하면 45에서 60원 사이로 해줘 그래서 제발 사가 달라고 근데 한 40렙 정도 떼기는 템들은 기어구 스코어 40, 400 넘은 건 괜찮게 팔릴 것 같아요 경매장에 물품이 없더라고요 여길로 와서 뭐 하나 챙겨 가야 돼요. 누가 안 오나 본데? 아. <웃음> 여기 와서 이거를 언락, 언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던 선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반대편. 그냥 그 보라색 그 비석 가가지고서 하면 돼요. 상호작용. 그냥 그 이, 맨날 하는 거 이. 네, 그럼 아조스테프에 아마 달라붙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상자 뭐 하나 꺼내야 돼요. 아, 오케이. 애들이 거칠어, 여긴 쪽은. 애들이 막 엄청 날라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래, 요 여기는. 양손검드는 이제 막, <웃음> 닌자처럼. 암림보단 재밌죠. 그리고 여기 상자에 아마 오벨리스 키, 그 키가 여기 있었을 텐데. 네. 이 키를 들고, 아까 두개연결되 있던 거 있죠. 그거 푸른 거에 가서 열어주면은 다음 오벨리스크 키를 줘요. 음, 네, 맞아요. 사실 한 명만 있어도 되겠네요. 아마 이 다음에 주는 검은색 오벨리스크는 한 명만 받을 거예요 내가 받아서 해야겠다. 내가... 내가 할게. 한번 얘가 받았을 거예요. 아마. 방어군은 그 팩션템 꼈어요. 근데 뭐 하나 나왔다. 설마 미. 아, 라이트네. 팩션템이 4 2 0떠가지고 지금 그 레비전은. 어, 레비전 하... 하실 수 있지 않나? 35면? 아, 했어요. 네. 근데 팩션 토큰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 지금 팩션 퀘스트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네 근데 이게 500원? 5 0까지 했었나? 아무튼 근데 경매장에 그 템이 없어요 그 스코어에 근데 500원까지 했었어요? 전한 200원 정도인 줄 알았네 무기예요 방어구는 그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방어구는 골드 제가 그렇게 어 이정도면 그래도 괜찮겠다 싶은 정도였어요 아마 100원에서 200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토큰이 이제 막그 부위에 따라 다른데 막만 개씩 먹는 것도 있어가지고 보라색이요? 아, 이, 그, 다음 거, 레어 위에 거, 에픽템, 어, 모르겠어요. <웃음> 저도 아직 에픽은 여기서 못 먹었는데. 근데 재료 에픽 아마 랜덤으로 주긴 할 거예요. 네. 던전 자체가 좀 길죠. 그리고 요즘에 암링 가면 은좀 썰자팟이 돼버려가지고 더 빨리 끊는 기도저 저번에 4명이서 갔는데 그중에 2명인가 3명이 적포하면서 30후 중후반이었거든요 그냥 4시서한 15분 컷 정도 하던데 네, 몬스터가 많으니까 무기 숙련하기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아까 여기 못 열었던 문을 오벨리스 킥 특 검은거 받아온걸로 받아온 열면 돼요 저는 없어서 이거 안된다고 뜨는데 아까 제가 뺏으려고 했는데 제가 먹어살려고 했는데 미친듯이 달려가더라고요. <웃음> 막 아까 내가 막대시로 이렇게 막 역전하려고 하는 것도 막 우기고 들어가더니, 네. 나무나 바이크는 거 레벨 50. 네, 생활 50 정도는 찍어주세요. 그 캐릭터 레벨이 30 정도 되면요. 생활 레벨 55, 그정도까지는다 찍어줘야 돼요. 가죽은 한75 찍어야 되고요 그 광석이나 나무는 55정도 찍어야 되는데 그게 왜냐면 30레벨 넘어서 그 30레벨 이상 지역 가면은 거기 있는 몬스터나 광물을 못 캐요 레벨이 낮으면 얘가 1페이지 2페이지 두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1페이지는 쉬워요 일단 이렇게 두들겨 패스 잡으면 돼요 진짜 별말 아니에요 이제 2페이지가 조금 근데 이시 느낌. 어 여기서 이거 깨야 돼요. 여기서 쫄라 와요. 이 페이지 때 이거를 지속적으로 두 개씩 던지거든요. 점프가 끝나면은 메뚜기 끝나고 나면은 두개 던지는데 이것부터 깨야 돼요, 딜러들. 케이지,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서. 저, 뭐, 어. 항상 다른데, 많이 뜨면 1200까지? 적게 뜰때 500, 보통 800 정도? 근데 거기 플러스 데미지 붙는 거는 별개고요. 그 몬스터 숙성마다. 페이지 때 죽은 척 해요. 이러면 이제, 네, 죽은 척 하고, 이제 뛰어다닐 건데 도망 다녀야 돼요. 도망 다니다가, 뼈다귀 두개 던진 거 깨고, 그 다음에, 냄드 잠깐 때리고, 이렇게 반복. 도망차. 도망차. 이래서 근들지요도체들은 때리러 쫓아가면 얘가 반대편으로 가기 때문에 다섯번 뛰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아마 뼈다귀 던질거예요 싸우다가 뼈다귀 던진 것부터 그게 던졌다 앞에 하나 더했고 이제 이제 냄드 타임 이제 냄드팩 이거 반복이에요 근데 이, 이때 피를 많이 까야 되는데 쉽진 않죠. 그래도 힐러가 둘이라 게임 쉽게 쉽게 되네. 이정도면 진짜 탱커도 되게 잘하는 편인데 글로벌에서 이게 제가 만난 탱커 중에 제일 업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오. 근데 힐러가 진짜 좋아요 그... 저는 이게 힐러 무조건 5인 파티면 한명 데려가는 줄 알았는데 힐러는 다다익선이더라고요. 패턴 한 번만 더 보면 잡을 것 같은데. 설마 쇼코이브쓰면은무시 하고 딜렀나 아, 나중에 해 봐야겠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그냥 그거 주지 않을까요? 귀속템 냉자 저 그냥 퀘스트 하다보니까 오브가 이미 두개가 들어와버렸어요 아이면 제작? 커럽티드 돌아서 제작하거나 재료가요?